아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어, 여러분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현재 그 에바가 지금 여쪽에 도착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좀 있어서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방금 그랩을 타고 한 5분 정도 왔고요. 호텔, 호텔이 엄청 많은 종목이에요. 이게 다호텔이에요에바가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호치민으로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기에 이렇게 와. 부랴부랴 왔습니다. 뭐야? 소주를 들고. 어. 방금. 방금 왜 왔어? 떠 있어. 컨타컨타개토아 음. 어. 대여. 어 돼요. 오 어, 어두워 몰라. 몰라? 몰라. 쉬나 날? 어요나짐꾼이야 인사 인사해 줘, 인사. 이게. 어. 그래서 다시 봐도 너무 기쁘네요. 3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. 오케이, 그럼 가자. 비터비터비터 자, 그래뭘 맛있는 거사 주려고. 뭘 찾는 거야, 지금? 지금, 여기, 소주, 소주를 여기다 박아놓고, 지금 길거리에서 먹자는 것 같아요. 다른 데 가서. 안주도 먹어야 되는데. 보고 싶었어요. 안녕, 아, 괜찮아. 야라야 너, 컴파이. 띠우야 야, 그냥 오빠랑 가게 네. 가자, 그래. 줄 사줄게. 오빠가 사줄게. 뭐야, 이라우 띵어이. 띵어이. 띵어이, 일로 와서 밥을 뭐고 저러네. 그럼 được. 못 가이. 어매 h ả i 빨리 내놔. 내놔 빨리. 이러고 다닐 거야? 응? 사진 찍고 있다또 아유. 참나. 에바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속상했어요 같이 이렇게 컨텐츠를 할수 있으면 좋은데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고요 에바나 그 루시 같은 친구는 뭐 출연료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뭐 오빠 술 한잔 해요 하면서 이제 그냥 편한 이웃 동생 오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태라서 뭐 소소하게나마 조금씩 조금씩 한국에 들어갈때 선물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왔어? 야 빨리 바꿔 아직도 안 바꿨어 여기가더라고 자리를 왜 이렇게 냈어 여름이야 여기 장사하는 집에 소주를 왜가져온 거야 이거 너네 먹고 싶은 걸로 몰라 아니 이거 안 나오잖아 면은 하지마 할아버지, 할아버지, 아빠, 아빠 아니야, 아빠, 아빠, 아빠, 아빠, 아빠, 아빠, 아 아빠, 아 아아 아. <웃음> 착한 동생들인 게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아 자기네들 돈이 있다고. 짠! 오이! 안디! 뭐 이거 그냥 먹는 거야, 이렇게? 아니요. 아니요. 어. 아니요. 어. 아니요. 응? 응? 응? 응? 응? 어. 어어네 응? 아, 봐줄 아냐? 음. <웃음> 악 막이 신기하게도 안 열려 있네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열어서 아, 뜨겁다. 자, 이렇게 열어서 하는 겁니다. 우리는 안 열려 있으면 안 먹잖아요.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이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면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디 반해 반디 반 아 근데 베트남 음식은 진짜 손을 다 버려야 돼 먹으려면 아 이게 좀 아까워 물티슈 수려적으로 할까? 여기, em nghe nói anh có bạn gái hả? Huh? 어? anh có bạn gái rồi phải không? em nghe nghe nói, 음아 đó? a bạn gái lại? anh đây à? anh đ â không có? lúc nãy nó có h 어? anh nói có bạn gái r i À, mà này bán gai mua ở đây thì ham ăn hết hết rồi đây cái nát nóng n t e m a â y sau hồi ăn bán gai em nghe nói em nghe nói lại không có ừ, ừ. ừ. e yeah, sinh quá 국 야. 의힘으로 a